순열은 순서가 달라지면은 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요? <웃음> 오, <웃음> 느낌이 다르다는저저잘 저,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달라진다는거좀 달라진다는건데 그 느낌이에요 뭐, 어떤 느낌일까요? 일단 예를 들면 네.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, 네. 이게 총 알게의 자리가 있는데, 네. 명이 여기 앉을 건데, 네. 음 그러면, 음.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다 다른 자리라서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습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.